집사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 주간요원들!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요원들 진행을 맡은 MC 해명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정말 최고의 요정들. 산타마을을 뒤집어 놓으셨다. 마인크래프트 대작 하늘을 부수는 망치 멤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얼룩. 하나, 둘, 셋. 깡! 깡! 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다들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하부방의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웃음> 펭입니다 안녕하세요. 갈발보에 져서 리더가 된 설록입니다. 트리라서 된거 절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우장입니다. 양념기장 아니고 간장, 새우장입니다. 맛있겠다. 아 안녕하세요. 하부망에서 수면부족 리드댄서 태용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와, 졸리다. 안녕하세요. 하부망의 막내 효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부망에서 망치와 맥커를 그 맡고 있는 장희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하부망의 진정한 실력파 메인댄서. 성웅입니다. 네,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하부망 멤버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살짝 전해들었는데요. 소식은 저기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자, 아,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요원들 코너를 시작해볼까요? 하부망 요정들이 직접 알려주는 요정피셜! 요정들의 본격 앞담화 토크! 다시 쓰는 프로피빌! 다시 쓰는 프로필은 여기저기서 수집한 하부망 멤버들의 비공개 프로필을 보고 직접 이건 찐이다! 이건 좀 아니다를 밝히는 코너입니다. 먼저 팽이의 프로필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곰팽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성이 곰씨인가요? 제 진짜 성은 곰팽이가 맞고요. 사실 이 예명을 제가 사장님한테 달팽이로 해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곰팽이는 어떠냐고 해서 그냥 곰팽이로 가게 됐습니다. 곰팽이보다는 곰팽이가 낫 특이사항이라면 대표적인 틀딱으로 입으로 캐스터네츠 연주를 잘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캐스터네츠 연주를 잘하긴 하던데 틀딱 아니거든요? 캐스터네츠는 <웃음> 캐스터네츠로 연주를 해야죠. 그럼 실망이네요. 저는 부리로 짭짭짭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 캐스터네츠 연주 3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까지 안 어, 들렸는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멤버인 설록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운동이 특기신 것 같은데 팩트체크해 보니까 어깨 깡패라서 요정들을 패고 다닌다는 <웃음> 그런 부분이 이제 쓰여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 아니고요. 내가 네. 본의 아니게 갖게 된 리더라는 직책 때문에 생긴 논란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많은 멤버들과 함께 완벽한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 저는 폭력은 하지 않습니다 풍계입니다 다른 분들이 굉장히 떨떠름한 반응과 고개를 막 열심히 절레절레 저으시던데 이게 그... 아예... 에... 에... 에... 에... 여기서 자세한 사실은 이제 다음 안 코너에서 안... 진실 공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요정 쌩씨 프로필을 한번 볼게요. 어릴 때 회색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완전 빨간색이시잖아요? 지금은 다 익은 거고 어렸을 땐덜 익은 건가요? 알고 보니까 제가 튀김옷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튀김옷 침낭 대신에 초밥침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네. 와, 침대 가지고 오셨나요? 네네. 네와 네. 이게 바로 말씀하신 초밥침대라네요. 맛있겠네요. 그럼 다음 요정 빼옹씨 프로필을 볼게요. 빼옹 씨는 팩트체크에 하늘을 날수 있지만 탈모 때문에 오래 날지 못하신다고 써있어요. 날개짓 한번 하시면 이렇게 후두두두 날아오르라 털 보냉 파란 털풍이 일어난다고 써있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러어입니다. 제가 털이 워낙 풍성해서 털갈이 할때 다른 애들에 비해 유독 털이 빠지는데 탈모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가 자꾸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제 털을 수집하는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어, 아이고 좀 별난 에이... 취미네요 <웃음> 아니 근데 숙소에 빼오이 털이 자꾸자꾸 자꾸 흘리더라고요 그거 줍느라고 털을 수집하게 된 거지 우리 멤버들이 그런 이상한 취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줍고 버려주시면 될 텐데 가슴에 품고 다닌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왜그 뭐, 하려는 거지? 가슴에 품기는 뭘 품어요 아니 근데 촬영장까지 가지고 오신 걸 보면은 약간 품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참 그렇지만 그만큼 멤버들의 사이가 끈끈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코랭시 프로필로 넘어가 볼게요. 종이 아마존강 돌고래라고 써 있는데 돌고래이신가요? 저 돌래 아니에요? 돌고래가 아니고 언제 <웃음> <혼자> 물어보시면 어떡하죠? <웃음> 특기가 뿌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웃음> 아니 이게 뭐죠? 화나면 이렇게 물을 뿜는 건데 색이 노란색이라 이상한 오해를 하실까봐 잘안 합니다 졸졸 졸졸 졸졸 아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면 이제 다음 요정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요정은 장희씨입니다. 장희씨는 이름이 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이 간시신가요? 아니요, 분명한데 장희입니다. 혹시 그 대장이 대장님 할때그 대장일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대장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와, 아, 근데 여기서는 리더가 안 돼서 조금 아쉬우시겠어요. 그래도 설록이라는 좋은 리더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정말 마음이 따뜻해 태지는 고런 멘트였습니다. 어, 그리고 특기가 성대모사라서 이건 또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삼수적도 가능하신지? 팽이의 성대모사를 하겠습니다. 네. 진짜 똑같아. 어, 똑같은가요? 음. 그리고 또 연습하는 게 우장이의 성대모사입니다. 오볼수 있을까요? 얘들아, 싸우지 마. <웃음> 아니, 너무 탁월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금 씨 프로필을 보도록 할게요. 예술학교에 편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인가요? 그건 no.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실력이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배울 게 없기도 하고요 저는 저의 예술적인 소양을좀더 발휘할 수 있게 최근에 설록님이 설립한 가구 회사의 디자인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웃음> 아 근데 제가 보낸 이력서를 계속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 메일함을 안 보시나요? 네, 설록님 네 메일함을 음. 안 보시나요? <웃음> 에? 네? 에, 에, 네? 네? 네? 네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요정들에 대한 팩트체크 확실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요정의 요청으로 추가된 코너인데요. 본격 고발 코너. 맞다, 요한! 설루기는 늘 맞고 산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늘 때리고 산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억울해서 오히려 저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증거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틀어주시죠. 증거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왜 <웃음> 때려 애들아 아 착한 척하지 마 우선 로아또재린다아 진짜 니가 연기 턴 니가 나나 화장실 갔을 <웃음> 때 설치한 <웃음> 거나 녹화 <웃음> 다 하고 있었거든 아 무서워 나 슬퍼서 살겠네 <웃음> 내 편이 없어 <웃음> <웃음> 와좀 불쌍한 척하는 <웃음> 거봐 아 이거 이래도 되나요? 아 근데 이게 또 저희가 반방 영상을 제보를 받았거든요. 반방 영상도 보고 가겠습니다. 너바이 하시죠? <웃음> 이거, 아니 준비가 안돼 있으시네. 이걸 보면 설록이가 늘 맞고 아, 산다는 아, 게 진짠지 아닌지 아, 좀 헷갈리는데요. 아, 이,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공방은 팬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설록이가 사부를 당하고 있는 건지 다른 요정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지 댓글로 집사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발입니다. 꼬미는 공찌이고 연기 중에서 진짜로 놀라 나서 공지를 질렀지만 아직까지도 메소드 연기였다고 주장한다는 코발이 나왔어요. 저는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거봐도 연기 아닌가요? 아 예. 아, 어, 어, 이거 봐. 이 아,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네. 네. 저보다 더 공질인 유정이 멤버 중에 있는데 제가 공질인의 타이틀을 쓴다 억울합니다. 첫 번째 공질인 누군가요? 뭐야왜왜저왜저 <웃음> 쳐다보시나요? 예? 아, 예. 아, 예, 뭐, 예, 무언의 설명, 감사합니다. 예, 다음 고발, 마지막인데요. 소고이의 그림이 사실, 장이의 왼손이 그렸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이거는 정말 그 그림은 장이의 왼손이 그린 것이 맞습니다. 이 쪽이네요. 굉장한 진실공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요정분들의 용기에 정말 박수 드립니다. 아.. 사실 봤어요. 그림 중에 소금이가 그렸던 그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하부망 다시 복습하다 보면 어떤 게 소금이 그림인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집사분들께서도 소금이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을지 그거 찾아보는 또 묘미가 있으시겠네요. 댓글로 많은 의견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부망 요정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알찬 아 시간이었네요. 짝짝짝. 딱 그럼 마지막으로 요정지를 대표해서 리더 설로님께서 마무리 인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속사 NCS 후배그룹인 요생지전이 곧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페어리 여러분들 저희도 사랑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돌아오는 모습 꼭 기다려주세요 오호. 정말 감동적인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데뷔하는 다음 그룹들의 거시기 저시기 머시기 프로필 어쩌고저쩌고를 검증하러 오는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